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손해를 최소화 하셨으면 마음에 이 영상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전 의리실비 보험에 비해서 개정이 되면 될수록 보장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게좀 체감이 되시나요? 한도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최초 2번 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8개월 차부터 보장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비표준화 이후에는요 총 청구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해도 4,500만 원이 됩니다. 실비보험 면책기간과 청구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청구액이 천만원에서 5천만 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최다석지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실비보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예전 실비보험과 현재 그리고 2021년 변경될 예정인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요 합리적인 청구 방법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3천만 명 이상 갖고 있는 실비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은 뭐 병원비를 페이백 해준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가장 심플하게 이해하시기에는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내가 언제 실비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진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자 위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실비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던 때부터 의료실비업법이 시작된 2009년 10월 그리고 1차 개정부터 4차 개정까지 면책기간이나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장해주지 않는 손해들이 각각 다르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실비표준화 이전에 판매하던 상품들 중 생명보험사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앞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손해보험사 기준 실비표준화 이전의 경우 질병 의료비가 1억까지 보상이 되고 자기부담금도 없고 또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낮게 형성이 되지만 지금은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들 뭐 예를 들면 한의원 치료라든지 뭐 약을 지어서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써먹을 게 정말 많은 특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메리트를 충분히 느끼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또 추가적으로는 특이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 연도에 따라서 약간상 치매 보장에 대한 부분도 최근 실비보험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지금은 KB죠 LIG, 메리츠, 동부, 현대는 뭐 성병이 보장이 안된다 삼성용국은 성병 치매가 보장이 안되고 에이스는 선천성 질환이 보장이 안 된다 한화, 그린, 롯데, 성병 침매 선천성 보상, 뇌질환까지 제외된다 이렇게 각 회사별로 보장하지 않는 손해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자 그런데 실비표준화 이후와 최근 4차 개정까지 한번 그럼 살펴보면요 표준화 이후로는 상해 및 질병 입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이 10%로 상승을 했고 한도도 5천만원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2차, 3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15년 재가입 조건이 또 생겼죠.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3차 개정부터 자기부담금이 20%로 추가 향상이 됐고요. 4차 개정 때에는 도수치료 한도 제한과 주사치료 MRI 또한 연간 금액 한도가 정해지면서 이전 의료실비 보험에 비해서 개정이 되면 될수록 보장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게좀 체감이 되시나요? 자, 하지만 반대로 실비표준화 이후 보장 관련해서 좋아진 점이 있다면, 인공장기보상이나 치과치료, 한방병원, 치질, 항문질환 등에 대한 보장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특히, 보철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치료는요,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내가 비용한, 지불하는 병원비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셨을 때는요 실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이 고객님들께서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모르면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고 추후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그 외에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손해를 최소화 하셨으면 마음에 이 영상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면책기간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앞서 실비표준화 이전의 실비보험들의 장점들을 많이 위해서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면책기간입니다. 표준화 이전에는 요 한도가 1억으로 설정되어 이 있다 하더라도 진단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을 받은 후에 또 180일 동안은 질병입원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표준화 이후에는 요 면책기간이 90일이고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요 실비표준화 이전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지만 실비표준화 이후는요 진단일로부터 365일입니다 자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제가 보험료를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음, 피해보셨던 고객님들을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최근에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요즘에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초반에는 입원이 아닌 통원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병증에 따라서 입원용과 결정되는 경우가 최근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암 진단 이후 8개월 차에 병원에 입원을 한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미 8개월 전에 받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장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 4개월만 입원 의료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장기 입원을 했지만 180일 이후 또 면책기간에 가로막혀서 6개월 동안이나 사비로 병원비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요 한도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8개월 차부터 보장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 부담금을 내고도 훨씬 더좀 많은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계정을 한번 더 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장 시작은 동일해요 그런데 보장 기간을 따로 뭐 이전처럼 1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한도로 이 한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고 소진이 되고 나면 그때 90일 면책 기간이 따로 정해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여러가지 선택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8월부터 12월까지 입번비가 2,500만 원이 나왔고 또 이번에 있는 상황에서 1월부터 또 3월까지 2,500만 원이 나왔다면요 실비표준화 이전에는 총 청구 가능 금액이 2,500만 원 밖에 안 돼요 한도가 1억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실비표준화 이후에는요 총 청구 금액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해도 4,500만원이 됩니다 실비보험도 가입하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청구계획을 잘 세우셔야만 열심히 낸 보험료에 대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실비보험의 업법을 잘 이해하시면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병원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상품 선택도 정말 중요하지만 보험료를 청구할 때 확실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실비표준화 이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짜고짜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어 언젠가 내가 보험을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청구 방법 그리고 내가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번 일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플랜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실비보험 변천사 의료실비업법이 변경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보장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실비보험 면책기간과 청구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청구액이 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될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요 큰 질병이나 사고에 있어서는 실비보험 청구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위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 다이렉트 연락처와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험연구소 최다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